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뛰어차기 개념과 그 다음에 뛰어차기를 하기 앞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뛰어차기라고 하면은 도움닫기를 통해서 공중동작을 하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술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들을 뛰어차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어, 뛰어차기는 다섯, 다, 다섯 가지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는 준비 단계, 자, 두 번째는 도움 닫기 다음 세 번째는 발 구르기, 네 번째는 공중 동작,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착지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통해서 공중에서 한 방향 또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어, 동시에 차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차는 기술을 바로 뛰어차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띄어차기 지도법 그리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어차기첫 번째 단계는 바로 준비서기 단계입니다. 자, 준비서기는 차기 준비서기와 같아요. 네. 자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 이 발의 넓이를 좀 넓혀서 자세를 잡게 되는데요 자 발을 좀 넓히게 되면은 중심이 좀더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범할 때는 우리 시범자들이 어, 자리를 좀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심리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관객들이 어, 격파자를 바라봤을 때좀더큰 동작 이렇게 좀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큰 동작을 잡았을 때잘 보이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자세를 좀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준비 서기 할때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압이에요. 기압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 기압은 또 무엇인가? 자, 먼저 기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신과 힘에 집중해요. 예. 자,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소리를 내는 행위를 바로 기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을 낼 때는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단전의 힘을 살짝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몸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이런 긴장감을 통해서 이 잠재적인 능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압을 넣는 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압 연습법은 단전에 좀 손을 올려서 단전에 힘이 들어간지 확인을 하고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앞으로 내지될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도움닫기입니다. 아, 도움닫기라는 것은 도약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시범에서는 보편적으로 한 6m에서 한 7m를 이렇게 좀 달려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는 처음부터 빨리 달린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 거리를 어, 좀 등분을 해요. 나한테 주어진 거리가 만약에 한 7m다. 그러면은 뭐 1, 2m 정도는 가볍게 걷기. 자, 다음에 또한 2, 3m 정도는 조금 가볍게 달리기. 자, 마지막 남은 거리는 최대한 전속력을 향해서 목표물 향해서 또 도움 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 먼저는 차기 준비석인 아까 배웠으니까 자그 상태에서 먼저 자세를 잡고 가볍게 걷는 연습 부터 해주면 됩니다. 가볍게 걷는 연습.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일정한 거리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앞쪽까지 간다 치면 먼저는 가볍게 걸으면서 목표물과의 거리 그 다음에 달리기 위한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한 발을 맞춰 주는 거예요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가볍게 뛰기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2m 정도는 가볍게 달리는 거예요. 조깅 기계로 네, 가볍게. 자 이때 달릴 때 중요한 것은 이 상체가 살짝 앞으로 좀 쏠린다는 느낌으로 다음 발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앞꿈치부터 좀 디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간혹 가다 보면은 발이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상체가 누워져서 이렇게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속력을 더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체를 좀 앞으로 자 다음에 발도 압축을 이용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남은 거리를 최대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네. 빠르게 달려 줄수 있도록, 빠르게 달려 줄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연습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걷기부터 가볍게 달리기, 다음에 전속력으로 달리기. 자, 이 도움닫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거리를 좀 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속력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는 정말 시범이나 예, 뭔가 차기를 해야 되는데 도움닫기 거리가 정말 짧을 수가 있어요. 예, 한뭐 1m 아니면 또뭐 2m 정도.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걷거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겠죠. 예, 바로 달릴 수 있게끔, 바로 전속력을 달릴 수 있게끔 거리 조정해서 바로 뛸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거리를 등분해서 이 속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도움닫기해서 수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뛰어차기 세 번째 단계는 발구르는 동작인데요. 자, 이 목표물과 자, 다음에 발구르는 이 거리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또한 가지는 발을 구를 때의 발의 모양인데요. 자, 정면으로 뛰는 동작에서는 발을 앞으로 디뎌주고. 다음, 측면으로 좀 내가 격파를 해야겠다 싶으면 측면으로 틀어주고, 자, 다음에 좀더더 더 틀거나 회전이 들어간다 싶으면 더 안쪽으로 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 먼저 목표물과 발 구르는 위치를 선정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금방 두 번째 단계인 도움 닫기를 하고, 자, 다음에 목표물과의 거리를, 다음에 본인의 이 다리의 어떤 길이를 잘 계산을 해서 발을 굴러주고, 다음에 도움닫게 할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발을 구를 때는 자, 앞으로 딛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딛거나 아니면 완전히 틀어서 딛거나 하는 동작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중 동작과 착지 자세예요. 이걸 동시에 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중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기술들마다 이 상체를 다음에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바꿔주면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체 중에서 는 팔의 위치예요. 거의 대부분 공중동작에서는 이 팔을 몸에 좀 가까이 붙여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시선은 목표물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 닫았을 때이 머리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좀 노하우인데요. 머리를 최대한 가지고 끌어올려서 간단 느낌으로 도약을 해주시면 조금 더 높은 높이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숙이거나 고개를 땅에 숙이지 않도록 해서 공중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 앞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체가 정면을 볼수 있게. 자 다음에 뭐 뛰어 돌려차기다. 그러면 측면을 볼수 있게 상체가. 자 다음 뛰어 옆차기다 하면 조금 더 각을 틀어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상체의 스윙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 착진데요. 착지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내려오는 동작이 되겠죠. 발을 내려올 때.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 어, 착지할 때는 한 발로 내려올 수도 있고 두 발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이제 차는 어떤 기술 말에 따라서 좀, 어, 착지 동작이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착지를 하면서 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자기 체중에, 어, 어떤 과부하가 좀올 수가 있는데요. 이 동작을, 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전체의 몸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뜨고 나면은 바짝 서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의 충격, 허리까지. 다음 이 충격이 머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이 부분에서 조심하시고요. 가볍게 네.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착지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윤 사범이었습니다. 세계 준비, 준비.